안녕하세요 임재하동입니다 제가 낭독을 할 텐데 이분이 어떤 분의 기도인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매우 강해졌습니다. 나는 원수들 앞에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으니 나는 기쁩니다.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이 든든한 분도 없습니다. 거만한 자들아, 다시는 자랑하지 마라. 너의 입에서 다시는 거만한 말을 뱉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네. 하나님께서는 너의 행동을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게 하시고 살게도 하신다. 사람을 죽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보내시기도 하시고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키기도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신다.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흙먼지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사람을 잿더미에서 건져 올리신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그 기초 위에 세계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거룩한 백성을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을 어두움 속에서 잠잠하게 하신다. 그들의 힘이 아무리 세더라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원수를 물리치시고 그들을 향해 벼락을 내리신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을 강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을 향한 선포라고 생각하시고 믿으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 그분을 향한 믿음, 굳건하게 붙잡는 날이 되시길 바랄게요. 이 기도는 다윗이 아니고 한나의 기도입니다. 저 읽다가 어머! 꼭 다윗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타이핑 치고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어 지금까지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